미찌왕 미찌의 하트 방송예정이야 아, 어머 뭐, 좀 떨리는데? 어, 왜지? 떨리는데 아, 나도 떨려 지금 이게 네. 완전 아, 네. 어, 떨려 줄까요? 아 됐어 드디어 이거 부를 아, 수 있는 이아 생겼습니다 우와 이제 우리 팬들이 부이수 있는 대박 우와 완전 떨려 우와 떴다 너무 예쁘다 님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릴까요?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유치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유치. 안녕. 믿치 자, 미치. 미치. 미치. 자 미치. 오늘 우리가 왜모였을까요어젯밤에다가지셨지요 지금 지죠 지금 지가지여지나모금겠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나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나 지금 지금 지금 지 애친조는 조금, 조금 맞추기 쉬울 수고 있어. 이친하다이진는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다에 믿다. 맞아요. 네, 이친구지 맞아요. 그런 예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저희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잖아요이지아요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잇지는 믿지만 믿지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팬분들께서도 저희를 믿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듯이 저희도 팬분들을 똑같이 믿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어 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이 오. 바로 미지 생일이라고 할수있맞요 자정이 공개됐어요. 응애 응해 하고 있을 때응애응애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노래를 한번 <웃음> 불러볼까요? 축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노래? 아니, 돈이래. 불 돌. 돌. 돌. 언니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CG로 돌. 붙었다 생각 돌. 돌. 요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어, 어. 수화 수업 바꿀게 소고래. 어, 짱 예쁘다. 하나, 하나요? 네. 하나, 둘, 둘 셋. 우와. 여러분, <웃음> <다짠. 웃음> 그리고 있지, 우리 둘다 스파예요. 너무 축하해요, <웃음> 여러분. 오늘 V LIVE 키는데 진짜 다른 느낌으 너무 설레가지고 맞아. 정말 이제 이제 팬 여러분 말고 애칭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다행이다. 미찌지만미 이제 음반하면은, 팬 여러분들도 좋지만, 미찌!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어. 우리 도제 드디어 부를 수가 있어까 그러니까. 미찌라는 이름이 아직 약간 생긴 지 이제 하루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색하실 수도 있고, 저희도 아직 어색하지, 어색하지만, 앞으로 이제 입에 썩썩 붙도록 자주자주 미찌를 부르겠습니다. 미치는 내일 배 달라, 맞 팬분들은 또 좋아하실 거야. 맞아. 공 공방 할때잠깐 남는 시간 있잖아. 그때 이제, 이제 이렇게팬 여러분들 이름을 뜨거하고 너무 부러는데 이렇게 이름 생니까 아, 다음 활 너무 기대된다. 미치 미치다. 되잖아. 미치 안녕, 우리 왔어. 응. 어, 미치들 안녕. <웃음> 미찌 분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애드시미찌 미친 미찌미지 이름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또 영어로 같이 나해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스타일링도 네, 그렇지 근데 진짜 예쁘다. 이지지지 배경 보니까 되게 예뻐 맞아 와, 그러면 예. 저희가 나름 미지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하고 맞아 이렇게 시원한 아시아 어? 음료수들도 마시고 준비했습니다 누가? 아니 그건 아니고 <웃음> 딱 걸렸어 크라운도 준비했고요 저희 달라달라 엔딩 포즈죠? 크라운 어? 비판 언니 머리 이렇게 렇게도 괜찮지? 난 안돼 우와 아. 쓸 수가 없었어 뭐야. 이거 약간 작아 <웃음> 야, 머리가 큰가 이거 <웃음> 에 <에탄>, 이거, <웃음> 이거 약간 족돌이같이 돼 뚝두리 뭐? 그, 이렇게, 이렇게 시집갈 때요아 그러네 <웃음> <좀더 웃음> <위로. 또> 시집가자 <시집까지> 조금더어 <웃음> 됐다 민아 데려치 어, <웃음> 같지 않아? 너 오늘 옷도 번쩍하게 보 같아 <웃음> 안돼안돼시끄러워지금 돼. 아, 아, 밤이니까 야 근데 예쁘다머리색깔이 진짜 잘 어울린다 음. 아, 비를 넘기니까 예쁘잖아 유신이 아주 흑발이잖아 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응. 유신이 흑발이잖아 저 날씨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안본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그쵸? 응. 엄청 아 차가 <웃음> <웃음> 마시고 싶으세요 요즘 너무 더워서 아, 저는 맨날 아이시한 음료들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아, 이렇게 아, 더위를 아, 어떻게 아, 보내고 계실까요? 아이시아 마이카노죠 아, 어쨌든? 아, 아도 예, 옛날에 맞지, 안 좋아하던 막 그렇게 시원하게 입고 싶 스무디 시원한 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지만 계신가? <웃음> 보면 시원해진다고요? 아, 우와, 아, 우와! 그게 우리 여러분 보내? 정답 컴백하면 겨울 거겠네 여름에 어, 우리가 캐리하겠다. 그리고 아, 컴백하면은 막... 아 우리 걷는 순간마다 더 얼어붙는 거야. 엘사야, 엘사야, 엘사야. 머킹 우리 엘사야. 나는 우리 딱 컴백했을 때 각자 뭔가 듣고 싶은 수식어 있어. 수식어? 어? 수시가? 너는 너는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있지? <웃음> 스마킹, 스마킹 어, 그래? 아. 여러분 미친 <웃음> 미치면 아 믿지, 저희 지금 여러분께 부담드리는 거예요. 무한 신뢰. <웃음> 근데 저희 있잖아요. 저번에 100일장 했던 거 기억나요? <웃음> 아, 맞나 아, 그렇죠, 기억나요? 저희가, 저희가 무슨 기념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하기 근데 그때 100일장이 이어서 민지로 이행씨랑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좋아요. 좋아. 오늘 재밌겠다. 내가 1등 하겠어. 오늘 감동도 좋지만 재미도 있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누가 제일 센스 있게 네, 그래, 강동이. 그렇죠, 센스 감동이? 제가 센스인데 혹시 이번에 1등한 사람만은 누구가 있나요? 아 1등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 나도 이렇게 아 아, 아아아 뭔가 나서 뿌리 그보니까 어. 여기 댓글 보니까 스포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스포를 조금씩 했을지도 근데 미찌들은 진짜 좋겠다 왜냐면 어쨌든 누가 이어도 스포를 받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치 미찌는 좋겠다 좋겠다 미찌는 이런 미지 있어서 좋겠다 너무 갔어 너무 <웃음> 어, <웃음> 어, 미안 이거 이건... 아이스 빨대컵이네 되게 엔니 너머 진짜 우와. 시원해 보 이거 것 진짜 멋쟁이인데 너잘 어울릴 것 같아 뭐 너도... 어? 우리 근데 이거 스피드하자 아, 그래 그런거다 안보일지 10초 안에 써볼까? 아니 오분만줘 오늘 멋지다 <웃음> 自 <sweak>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이이 보드도 너무 예쁜데? 아 이거 대계에서1등을 아, 하고 싶은데? 나 너무 1등하고 싶어. 한번 여러분 나스포라는걸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야, 나도 스포해 주고 싶어. 이렇게 그 다섯 개 스포 안돼 안돼 다개 스포하면 우리 바로 컴백 바로 컴백 다섯 개 스포하면 이제 팬분들이 곡을 만들수 있어. <웃음> <웃음> 우리 수록곡까지 다 어. Oh. 요. <웃음> 미치 이름 누가 지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저희 회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중, <웃음> 한거 예쁘다. 이제 계속 집중해. 여기부터 <웃음> <바빠. 웃음> 옆에 끝나는 거. 너무 웃으면 보여 드려요. 갑작고 이제. 엣지미. 팬분이 아 근데 너무 집중해서 틀렸어 아니 <웃음> 여기 나도 틀렸어 <웃음> 아 여러분 <웃음> 아, 이래서 여러 개 준비해 주셨구나 아, <웃음> <웃음> 아, 아니 저기 다섯 개더쌓여있더라고요 이... 저희를 너무 잘하시네 요 못마른데 아시아는 음료 하나만 건네주겠어 음. <웃음> 어떤 색깔? <웃음> 나는 시원한 파란색으로 부탁해 <웃음> <웃음> 그래 이제 그만하도록 해 <웃음> oh, you are so pretty. t a n k y o 이거 무슨 맛일까요? 어떤 팬분이 그러셨어. 미치 여러분 지금부터 시다 아, 예. 그냥 마실까? 어, 안봐아 안 <웃음> 유나 자꾸 나한테 그거 약간 경쟁 의식 있어? <웃음> 아니야. <웃음> 미나는 내걸 탐내고. <웃음> 아니야. 네. 언니가 내걸 볼까봐. 봐도. <웃음> 나한테 처음. 로 뭐야? 내가 했어. <웃음> 이런? 제가 한 번. 음, 이또도 음, 음. 음. 음. 너무 추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맛있어. 아, 좀 기발해야 한다고 근데 네, 아 뭐야 근데, 근데 사 싱크빅이라는 단어가 무지응요응 뭐, 음, 음. 근데 약간 기발할 때 싱크빅다 이렇게 한말다 끝날 마요? 한크지자 그럼 우리 공개 보도록 네.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해보이나 <웃음> 진짜? 몰라. 아, 그래. 그래. 아 아직 그래. 유나 안 끝났구나? 그래. 뭐아 유나야. 아, 미안해. <웃음> <웃음> 많은 분들께서 타라 t 비미치라고 써주셨는데 어어. 제가 다 뿌듯하네요 여러분들께서 더 파우더 하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지 언니 하트 한번만 해주세요 미치 이름 피디님도 같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맞아 나 됐어 회사에 어, 반이반게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스트라이크. 어, 자, 우리들 한번 어떻게 하면 한 번씩 한 번씩 어떻게 한면씩 어떻게 하면서. 저번 어떻게 저어면서 어떻게 면서 저도 어면서도어 저도 어떻었어저번에 이번엔 서어하서 저도 어떻하어서 저도 어떻게 서저하 네, 나는 고민했어. 미미 미지가 있어서 지. 지. 지금 지이 순간 너무 행복해. 아 <웃음> 우리가 약간 시간이 좀 떨어지나봐. 류진이 자기 친구다유진이미 미지 알고 어디, 어디 있어. 지 지구 최강 미지가 우리 편인데. 오 이렇게 너무 멋있다. 지구, 채... 어. 지구 최강. 지구 최강. 뭐가 된다고 한 거예요? 자 전화 보겠습니다미미 미지가 있으니까 지. 미치도록 힘들더라도 오. 지 지치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내가 할 때는 미미미아왜 자기가 울려져고지고지나미 <웃음> 미. 미지분들은 이지가 지. 지 지켜줄 때 지켜줄 테니 이지 아, 다시 해줘 <웃음> 미 미찌분들은 어, 어. 미지가지 네. 지켜줄테니 미지만 믿고 따라와요 잘했다 잘했지? 우리 다들 잘좀 친연하게 잘썼놔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네요 내가, 내가 이거 거야. 보이세요? 미찌도록 힘들어도 응. 아시죠? 어필하는거야 어필하는 지금? 네 미찌를 <웃음> 사용했다 이거죠? 아니 여러분 얼마나 간결하게 생각해. 모든 걸해결 내가 제일 간결해 근데 저한테는 유머도 있고 감동도 있다 생각해요 저한테는 제에는 그런거 다, 다, 다 필요, 필요 없대요 왜냐면 진심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 사랑은 그래, 그래. 투표를 받아 줍시다. 그럼 저희의 오른쪽 거2 3 4 5맞겠어요여러분 네. 왼쪽 거죠? 예. 5번이에요. 5번은 3번이죠. 5번 난 믿지뿐. 언니 두엄이 사람 너무해. <웃음> 그래. 5번 기단단 여러분 제거 다시 읽어 보세요. 저도 재미가 감정이 있다고. 청 미지분들다고 음. 이게 라인이 있어야 뭔가 귀게 쏙쏙 박히잖아요미지분들은이지가 라인이면 라인이면 밑라인이 라인이면 라인이면 밑 라인이면 밑 라인이면 밑 라인이면 밑 라인이면 밑 라인이면 밑 라인이면 밑라인이 많다 근데 이 해주신 분 닉네임 라진이랑해 공정해야 돼. 네. 한번 진짜? 이제 정확히 매겨 봅시다. 저희 매겨 주세요. 제 매겨 주세요. 자, 사랑한테 사아줘 다음도 사랑. 1. 뭐야, 2가 없어. 아직. 2. 이 목적이 없다. 이는 재미로. 아, 1, 2, 3, 4가 뭐야 걱정한다. 뭐가 가없요 너무 4가 제일 많사요 근데 이름이 안무채요 근데 근데 뭔가 내가 공정화, 진짜 공정을 봤을 땐 3, 4번이 많긴 하다. 아, 맞아. 3, 3 4번이, 4번이 많아. 나도 많은 것 같아. 그 다음은. 3번은 좀 있어. 자, 이거 보세요. 응. 그래, 4번, 4번 해. 해. 재현이. 왜 3번은 해. 그냥 무시해? 너, 무시 안 했어. 너무했다. 무시 안 했어. 자, 3번. 그러면은. 결정났네. 그러면은 4번 우리. 그런데 4번은 가자, 보자. 다들 많았는데. 미안해. 그러면은. <웃음> <다> 좋아할지만, <좋아하실 웃음> 다 아, 정해주세요. 3, 4가 내가 봤을 때 파이널 2명인 것 같고 3, 4 중에 그러면 한명 골라주십시오. 5번도 많지 않았어? 다 많았어. 다 많았어. 이번은본 적이 없는데? 이번? <웃음> 다. 지금 여기 3개나 보이는 아, 거예요. 1, 2, 3, 4고 해가지고 이번일거였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미안한 이유가 <웃음> 아, <일필요> 아, 아, <웃음> 3번, 4번 중에 골라주세요. 그러면 맞았어. 4번이 많네. 정말? 3번도 많아.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에이, 에이, 우리 5번, 5번, 수치. 5번 갑자기 막 올라왔어. 4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4가 많은데. 그래. 그러면은 깔끔하게 저 우리가 스포 한번해 네. 나중에 나니까. 그러면 우리 끝내기 전에 어. 딱 스포를. 그래 좋아, 좋아 어, 근데 이렇게 그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스포일시킨 이 예, 스포 할수 있는 <웃음> 한번 주신대요 제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음, 여러분 잘 살펴보시겠어요? 재룡이만 갑자기 뒤에서 한번 주셔서 I love you 3 나오고 5도 나왔어 다 해주시네 네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가면은 왜요? 네.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미찌란 이름이 없기 전에, 있기 전에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근데 아, 이제 네. 이름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표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시그니처, 시그니처 어, 포로의 암. 이게 안모지 이것도 암무인데 이런 약간 이런거죠 저희 이런거지 우리는 우리 소개할 때 이거잖아 우리 헤드실벌 한번 보여드게한 번, 둘, 셋어린 안녕하세요, 리지야 이게 뭐, 이게 싸인이지만 우리도 미찐한테 시그니처를 한번 만들어줘 미찐도 뭔가, <웃음> 미지다를딱 응. 당당하게 보여줄 <웃음> <미치> 수 <웃음> 있는 미찐 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가서 나미지야 하면서 나 <웃음> <웃음> 미찐야? <안녕. 웃음> 아니, 미찐 아니, 미 근데 미찐 <미치야>. 뭐하냐 <웃음> <잘 웃음> <웃음> 뭐 그랬어 아, 우리가 믿지 소개하는 것처럼 근데, 친구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믿지. 할라벌했어 되겠다. 되겠다. 귀엽다. 믿지. 나. 근데 아, 나는 어. 너무 하기 힘들거나 어. 크. 뭐 이렇게 이렇게 M 막 크면은 어, 그치, 어떤 분께도내 M을 만들 조가 있냐. 왜냐면 믿지가 우리가 I랑 모르겠... T랑 Z랑 음, Y랑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근데 뭐 모르겠어. 이것도 있고. 근데 이거 하시기 근데 이게 힘들 것, 것 같아. 같아. 손목이 아파. 약간 안녕 <웃음> 보여줘야 되는. 그러면은 손목이야. 아, 아, 뭐 나는 해야겠네. 나는 왜이걸로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 어린나 시트입니다 하고 연관대 했었어. 음. 그럼 미치니까. 음. 그 아, 괜찮. 이것도 근데 괜찮다. 근데 이것도 이 힘들지 괜찮아. 괜찮다. 그래. 근데 뭐가 이렇게 보여주기가. 미치? 봤어? 빨리... 아니 왜냐면 우리 방청 때 그. 모든 선만 보일 때 다들 막 이러고 계시요아맞아사 맞아요. 맞아사 맞아요. 할아 그럼 이거랑 좀 관련된 거 왜냐면 뭐. 한 손에 우아 어. 슬로건 어. 들고 있는데 이걸 못하면 맞아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리 맞아요. 맞아요. 이아요 맞아요. 맞아하 맞아요. 맞아요. 이아니면 이것도 m 이잖아요 맞아요. 이아요도 m 요 맞아요. 맞아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아요 맞아요. 아 아니면 숟가락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아니면 세 개. 세세 개. 아니면 근데 그냥... 여러분 꼭 굳이 M 이 아니어도 돼요. 음. 우리 그냥 정말 하트어도 고 그냥 우리 심볼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좋겠다. 미치할 때난디귿이장 들리는 거 같아. 디귿 디그. 야 이거나 <이건, 웃음> 이거나 <이건>. 이거에서 <웃음> 이거 진짜 칠칠해. 근데 이거 손에 지나. 지나겠는데? 이게 수화를 들겠지. 오래 한결신 힘들릴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원래 그래 우리 이거 계속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후크세같 거. 아요 안녕 역시 인지 팬트 아니면 앱을 앱을 약간 이거에. 아. 약간 이거 눈. 어 근데 치하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와이프처럼 스이 하면 하자. 그럼 하트가 맘에 드시나보네 아 여러분 이건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웃음> 우리 동작을 만드는거 같애? 어떤거? 우리 이프있어서 저랑 같이 아, 그러면은 와, 아! 네, 아 네. 이거야! 이거야! 태어났어! 그우리 기본 사인은 이거잖아 이거는 내가 봤을때는 이게 제일 간편하고 뭔가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수신이 맞아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베이스고 무슨 뭐? 뭔가 뭔가 언니가 펜, 예를 들어 팬사인 했는데 언니가 미치고 내가 있지야 그럼 미지 아니면 있지 아니면 이렇게 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미치 아니야? 미치 아니야?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같이 뭔가를 하는 거야 뭐를 해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거 저거 하거 이런 거처럼 어, 이렇게 해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웃음> 이렇게 막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뭐또할더 안들어나 아, 아, 그렇게 하다 왠걸 믿지 않아? 아, 우리해게 아, 어. 지 않냐? 믿지 않냐? 어. 아. 아. 어, 괜찮은데? 아, 네. 아, 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아, 난 망했는데. 그렇지. 아, 리 아니, 다음 다음? 뭐 이렇게. 아니, 아니 그치, 근데 말해.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뭐뭐 막해서 어, 어. 다시. 뭐, 와, 믿지 분들이 거 다음은. 아, 이거 들어, 들어,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 근데 왜? 여기 어떤 분이 와저 추가하면 저 머리 뒤나요? <웃음> <웃음> 이제 우리가 미지분들의 그것까지 책임지 사고를 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아 사고를 빠지 사고를 리가 사고를 로해 사고를 빠아 사고를 지구나라고를수 있는 고를 그래 사고를 빠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빠지 사고를 지 사고를 미치겠 뉴디 꺼리 7시 1 0아 완전 좋아 완전 10분 20분 20분 20분 2이이 20분 2 0이 20분 2 0다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데분 20분 20분 20분 20분 20분 2 0이 20분 2이분 20분 아, 0분2거분 20분 20분 20분 리0분 20분 20분 아 안, 아, 안 맞네. 안 맞네. 아, 원래 이거 는아 <웃음> 지금 색깔 안 맞아. 아, 저러안 맞아. 재밌다. 그러면 이거, 이건, 이거가 된 건가? 이거는 일단 베이스고 그러면. 어, 여러분, 서먹서먹 그래. 서먹 하신 거를 이제 이거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웃음> 나 오늘 왜 이렇게 헤리피야. <웃음> 나 오늘 낙가림 심하시면 이렇게 얼굴 가리고 하시면 돼요 촬영아 사실 나 여기 오기 전에 헤드비엔 해적 보고 왔어 진짜? 나 오늘 컴퓨터 어, 꺼 머리를 감으신 <웃음> <못 감는 게 웃음> <못 감는 게 웃음> 거 같은데? 헤드비엔 안 잡았다 이거 있어! 아 그럴까? 쓰으면 도전해 고마워 여러분 초면에 그럴까 봐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팬미팅도 앞으로 하고 앨범도 나오면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 얼굴 계속 오다 보면 정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 오늘도 왔네? 아, 당연하지. 네. 다음에 만때때안녕 안녕. 안녕? 아, <웃음> 그리고, 반에서새 <웃음> 학기가 됐다 근데, 아, 사뭇한데, 어? 청호청 근데 쟤도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이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이거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더 많아지는 거야 야 업그레이드는 그, 나중에 바디웨이브 타는 거아니까 맞아 <웃음> 안녕? 안까지 아, 해야 돼요 그걸 다, 그런 거 있는데? 어, 아니 어. 그거는 저희 스미키즈에서 사면 안녕? 나는 아, <웃음> 나는 밥 아, 먹었어? 나는 었어그하나아곧 아, 아, 아, <웃음> <알아>. 먹을 거야 <웃음> 네 그러면 정해졌습니다 네아 좋다 아, 됐다. 됐다 우선 우리 햄싸이는 요번걸로 그래 좋았어 좋았어 아내일부 엄청 바빠지겠네 어? 그래. 그래요? 그래 누가 바빠지지? 미찌? 진짜? 미찌라고 하는데? <웃음> 이렇게. <웃음> 내가 갔을 때는 앞으로 미찌가 정말 바빠질 거야. <웃음> 내일? 앞으로? 칠퍼했다 네. 앞으로 언제? 엄청 바빠질 걸. 오, 내일 학교 가면 바로 하신대. <웃음> 내일, 내일 할 일, 우리 내일 시험 가요. <웃음> 여러분. 맞아. 잘 봐요, 시험. <웃음> 주말고사 준비하시겠네요 학생분들은 내 친구는 첫번째 어, 끝나고 싶은 분들도 많아좀 늦게 한다는 거 원래 학교들이 다 다르니까 약간 기간이 진짜, 진짜 잘... V l i v 때마다 시험 얘기가 아? 꼭 나온 거 같아 이 시험 많이 <웃음> 보시네 응? 이거 너무 웃겨 이거 하다가 업그레이드 되면 부모님께서 <웃음> 암기력 늘었다고 칭찬 받을 거같아그 <웃음> 부모님도 믿지? 이렇게 <웃음> <웃음> 엄마도, 엄마도? <웃음> 네 <웃음> 자아 응. 왜? 네? 오늘 아직 월요일이야? 아직 월요일이다. 머리 이번 주가 너무 기대된다. 아, 근데 내일부터 바빠진다고 했는데. 그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자기 직장? 막 끝. 자저 직장? 약간 나는 나는 잠을 좀 넘어서 나이 잠을 항상 한 10시 1분쯤에 자거든. 나도 10시 2분? 그러면 딱 자기 직장. 나는 이사 돌려보고 좋아. w h 여기. Jimmy m 너무 j i m 조금만 기다려 <웃음> 진짜 조금만 a n Jimmy Man! Jimmy Man! Jimmy Man! Jimmy 오늘 한다고 m m y Man! Jimmy Man! j 우리도 오늘 축하파티를 했잖아요 어쨌든 7월 8일이 우리 미쥐가 생긴 날이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너무 큰정보를 줬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근데 진짜 큰거 줬어요 여기서 이제 금야방무리 하고, 하고. 하고 그래? 우리 지금 시간이 어, 좀 걸렸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내일 시험도 야지아 우리 맞아, 맞아. 인사를 맞아. 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요 지금은 그래. 늦었으니까 우선 오늘 이렇게 네. 미찌분들 너무 축카드이고요 나이 대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좋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이 분위기? 네. 기, 기다려. 기다려 내가 뭐해줄릴까뭐 뭐 하고 있어? 어나뭐 만들고 그럼 있어 그럼 지금땐지? <웃음> <웃음> 나 거의 다 만들었어 그래, 유나 <웃음> 만드는 거와나 진짜 천재죠아 하트 만드네? <웃음> 이렇 너무 예쁘어 맞지? 그래서 만들고 있어. 되게 색나 어, 아, 언니 좋아하잖아. 니 내가 주게. 와 이거는 미리아맞구리 한. 선수 한 여러분. 이사탕 여러분이 별사탕도 주세요. 조심이안 먹지? 아나안 먹어. 자 됐어. 가운데 맞아. 잘 들고 있을게. 네. 이렇게 는 좋다. 여 주무셔야돼요 매일 밤부터 바빠질거니까 바빠질거니까 네네 앵무색 <웃음> <엥수? 웃음> 뭐야 그어이없는왜 <웃음> 내가 알라톤에서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가 앵무색스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저희와 여러분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미지 잘자 미지 잘자